그래. 누가 아, 똥 싸죠? 아, 아니 뭐.. <웃음> 저요? 미스코리아도 똥 싸나요? 아니요? 저이 뭐예요? <웃음> 아 먹는 건가? <웃음> 똥 먹어요? 아똥 먹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맛있어요 아, 아 그래요? 네.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웃음> <웃음> 저 여자끼리 대화를 좀 해야 돼가지고 자작고기인가요? 준호 형하고 지금 리플 콘서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형님. 1, 2, 3, 4. Do you remember? f e 버 r u a r y 2nd, s e p t 자작곡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자작곡이요? 네. Our holding And the kid I was so. We're i n g it. 준호준호 아우, 담배는 없어 담배 안 빼요. <웃음> 아, 담배 냄새 이렇게 나는데 고기를 보었나 무슨 냄새 이게 바베큐 냄새 이거? 제목 뭐죠? 새벽은 참 신기한 힘을 줘새벽아아 네 <웃음> <웃음> 내가... 지금 죄송해 까먹었어요 잠깐만 아, 네. 네. 왜? 너 밖에서 입는 옷 아니야 그왜 그거 입고 침대 올라가? 이, 이건, 이게 제 침대니까요 <웃음> 아 너... 저한테는 되게 관대한 편 잠옷은 안되는데 네가 오늘 밖에서 입었던 옷을 입은 것 같아 아 그렇네요? 아제 무슨 덩어리네요 바지 벗어 아 제가 아직 여기서 안.. 제가 아직 여기서 안.. 뭐, 아, 안 잡아가지고 그래요 형 용서해 주세요 형 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용서해 주셨군요 형 <웃음> 내가 널 만기는거야?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저는 이런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실. 어, 어떡해 바지 벗었어 진아 진자랑 <웃음> 유진자랑 <유진아> 어있어 <어디> <웃음> 유진진자랑 진진자 유진진자랑 제가 진진자 <웃음> 뭐해? 뭐해? 왜 눈치를 봐 끓이는 행동이 너무 지금 수상스러운데? 두루키스 하고 있어요 아니 살거지 하고 있었어요 살거지? 어? 어? 어? 라면 끓인다! 아 라면 끓여? 아, 밥을안 먹었어 유진아? 아 근데 나는 밥을 먹고 와가지고 괜찮아? 어 괜찮아 내 것까지 안 끓여도 돼? 굳이 내 것까지 끓일 필요 없어? 아나 물을 이미 하나만 했는데 먹을 거야 오빠 라면? 안먹는 아, 뭐... 네. 아니 뭐 정훈 씨 오늘 빨래 돌린다면서 빨래 안 돌리셨네요? 수건만 돌리려고. 근데 수건이 별로 안 쌓여 있어가지고 살짝 아, 아까우니까. 노란색 수건이랑 흰색 수건도 같이 빻아. 노란색 사고 싶다. 노란색 오케이. 노란색 사고 싶다고? 옷 파랑색 사고 싶다. 어? 옷옷파란색 사고 싶다고? 아니 오빠랑 섹스 하고 싶다. <웃음> 너랑 섹스 하고 싶다. 아형아 진짜 이러면, 아, 이러면 안 되네. <웃음> 진짜. 아니 왜? 아! 저질이에요 남자들. 근데 왜이 꼬리 올라가고 있죠? 나쁘지 않다? 남자도 저질이. 매점 밤마다 저런 얘기예요. <웃음> 본인 본인이 제일 주도하시잖아요. 엄청 주도 안 해요. 좀, 좀 듣기만 해요. 본인이 제일 눈 깜빡 그, 그 반짝이 때가 딱이 순간이에요. 나갈 <웃음> 그, 리플이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이렇게 못갚는 애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그래. 아, 아. 아, 아, 둘이 놀아요? 그래.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p r 야이 e l l l 들어온다 어? 아 p p l 이요 아, 캘리코튼? going to get on the boat. Okay, so now I'm going to get on the 어 o a t I'm going to get on the b o a 아니 내가 먼저 입고 싶어 바고싶자 형님 이거 뜯어봐도 돼? 수건이에요? 나수건 선물로 줬어 만져봐봐 진짜 어. 수건 좋더라 어 애기 엉덩이 같아요 진짜. 이거 양머리 가능한가요? 양머리 제작 가능한가요? 양머리 오랜만이다 나 너무... 아, 라면 저 배, 밥을 안 먹어가지고 제가홀쭉하거든요사추좀잘잘라 어? <웃음> 제가 PC방 알바를 해가지고 이 경력이 있는데 어, 어 이거 푼다고? 이거 이렇게 더워야 돼? 너 진짜 라면에 대한 그런 게 부족해. 됐어요 이제 2분이면 면이 있, 있나? 아, 알바 했다. 아, 아. 아. 유재한, 너 찜질방 많이 다봤지? 응. 양머리 제작하는 뭔거 알아? 아니? 아 맞네 맞네 저거네. 아.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니, 우리 오랜만에 ]다. 그런 거하나안 돼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쿵쿵쿵쿵떡 세클스 쿵쿵따 아니 아니잖아 세 글자가 아니잖아 세스요세클아 약간 일본 예능이에요? 아니아 그래요? 아, 생활자 생각하는게 없어서 리오카 쿵쿵따 카세타 쿵쿵따 하지마 쿵쿵따 알람 망고 쿵쿵따 아이스 라면 먹는다 야야야야, 야김치안 야야야. 야야, 먹어야지 김치랑 야야야야야. 잠깐 기다려봐, 김치안먹어나김치안 나, 나, 나, 나 먹어 아니, 김치랑 먹어야 돼 왜? 아니, 이 냄비 씻었어? 어? 냄비 씻은 거야, 이거? 어안 씻었는데? 안 씻었어, 어? 왜 아직 안 씻었어? 아, 내놔! 아니, 이 냄비 쓴 적이 있는 냄비야? 아니, 잠깐만! 아, 내가 먹어볼게 아니, 괜찮괜찮 나, 나 이거 하나만 했어 안 먹는다며 나 진짜 밥안 먹었어 아, 밥이 어딨지? 아씨 빨리 음아 이따 뭐 음잖아아아아아발 야. 유준호 야. 아, 유준아 문 열어라, 진짜. 야, 유준아. 그럼 이거 뭔안 어차피 라면 없어졌어, 어, 뭐야? 라면 없어졌어. 아, 이거 가져갔어. 어? 야, 누구네? 야, 너빠이. 유준야나 저기 전화 왔는데? 진짜? 어, 전화 왔는데? 형저형형형팍 쳐요. 야, 김치 김치.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아, 열어. 아, 열어. 어 <웃음> <웃음> <웃음> 니라면 쫄더라. 아, 내놔서 밥못 먹었다고! 아, 아저 짜증나요. 여 <웃음> 칠딱이들을 칠딱이라고 한대요. 야, 야, 유준호. 야, 뚝딱이 새끼야. <웃음> 에이, 뚝딱이 새끼 빨리 내놔라. 아, 라면 <웃음> 먹는 <웃음> 소리 한 <하는> 번만. <거 웃음> <안 돼. 웃음> 아, 진짜 처음 먹네. 야, 열어! 열으라고. 여기, 여기 밑, 밑에서, 소, 밑에서 신고 들어와. <웃음> 음. 음. <웃음> 아, 저한입 먹었어요, 저. <웃음> 열으라고. 다 열으라고. 아마 아마 아마 아, 아 치사야 아왜 그러니? 그러니 아 치사야 아마 아마 아마 아마 아니 같이 사는 사이끼리 뭐 이런 것도 나누면 어뭐 같이 사는 의미가 없지가 아 아마 아마 아 아니 밥 쳐먹었다며 아뭐한젓가락도 아, 없나 뭐한젓가락 <웃음> 어, 있다 <웃음> 밥안 말아 먹냐 유진아 뭐밥밥 말아 먹을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웃음> 어, 오밥 있다. 대박. 그래, 약간, 약간 저만 밥이 맛있는 맛이야. 아, 나는 남자들이랑 이래서 살기가 싫어요. 맨날, 네. 맨날 쳐먹고, 아까 밥 쳐먹고, 유부초밥 쳐먹고 왔다면서. 또 이렇게 밥하면 또 밥도 쳐먹고,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니, 내가 발고파서 라면 뿌려 먹었는데, 내가 내 라면 다 먹었어. <웃음> <웃음> 뭐 맨밤에 뭐 먹으려고? 아 씨. 아, 너. 히아나한입 마! 아한입 마! 진짜 야비하다 진짜 야비해 동생이 안서 그렇게 뺏어 놓고 싶니? 라면 하나 끓여먹기 싫어가지고 진짜 불쌍해 죽겠다 그리 언니는 너도 무자, 야너 지금 문 열어줄 수 있게 벗겨서 너는, 너는 너도 맞아요. 사실은 이 상황 즐기고 있는 아, 거야 즐기고 있는 아니, 거아야어 진짜 짜증나 나 진짜 못하겠어요 아, 저도 저희들이 갔다못살겠다고요나 진짜 속상해. 맨날 처먹고 어제도 고기 다 처먹고. 야, 백사님다 돌려. 약간 유독트밥도 먹고 왔다고 했어면서 아니 나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춤추고 왔는데 저 새끼는 하루 종일 집 가서 처졌 집에서 쳐졌으면서 라면도 처먹고 그냥 살아 있는 돼지 새끼가 다할이 없다니까요. 근데 진짜 남이 끓인 라면 진짜 맛있다 언니 어. 집정수아 뭐야 언니 밥 먹고 있네? 뭐야? 열거 같이 먹자 그럼 그래. 같이 <웃음> 먹자 근데 나도 쏙쏙 <웃음> 나 이거 한입만 먹을래 진짜 맛있다 뭐, 이 김치라면 이거 먹어봐 이친 뭐야 이게 뭐긴 뭐야 김치라면이지 다 어, 아, 아, 먹어 언니네 아너 이래서 치약 냄새나 밥 먹는데 아... <웃음> 뭐야 불쾌 해 <진짜>, 민트 <웃음> 먹었으니까 그렇지 어? 민트 초코가 뭐야 이거 아니, 무슨 음식이야 이거? 와. 이거, 내, 이거 내가 한 밥이냐? 어, 어. 이거 라면에 이렇게 먹으라고 내가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한 거야 아침부터 그렇게 퍽퍽하다고 말했잖아 언니가 그럼 땡큐 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김연언니도 했어 이걸 여기다서 김에다 싸먹은 거야 이거. 아, 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음. 이거 너무 맛있다 라면 어, 야잘 끓였다 뭐야 이거? 진 라면 매운맛이야? 아니 아니야 물이 너무 많아 모르겠네 맛있는지 아니 안 이거 안성라면 이거, 안 이거, 안 이거 안 아니야? 아니 안쳐먹어서 뭐, 맛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네가 끓였는데 왜 몰라 밥을 작작 튀겨 그래야 다 여기서 언니 카레맞나 그러게 그리고 언니 입술에 김 묻었어 매너는 <웃음> <웃음> 나를 만나서 형님 내가 라면 또 끓여줄게? 고마워 역시 연주밖에 없어 라면 먹을 사람? 아 우리 안 먹어 나 배불 배불러 나 먹어 세개 아니 한개만 끓여 전주야 너네 너네가 설거지 아나안 먹어 마지막으로 먹었을 때 설거지 해야나안해나안해 어디 있었어? 진짜 먹을 거야? 맛있게 먹었는데 설거지는 정할수 있잖아 요 <목소리>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해 하나만 안 먹어 여기 가서 라면 한입이라도 뺏어 먹으면 어떻게 할 건지 고향 걸고 근데 한 입이라도 먹으면 뭐 걸지 정 어, 공약 정하래. 그거 딱 어, 걸어. 한 입이라도 그래. 그 먹으면 어떻게 할 건지 공약 딱 걸으라고 지금 정원 정원아 딱 바에 앉고 그냥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정원아! 게이들유준호 어. 오빠가 다안 씻고 너 침대에 누웠어. 종이 침대 여기야. 동민이가너 침대에 올라가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웃음> 얘 지금 이틀때 똑같은 건데 어디 있거든. 기가가 밖에도 갔다 왔잖아. 얘 이건 입고 담배도 폈어. 나 나는 피하게 난 아니야. 나 신고할 뭐 거야. 어? 다들 내 방에 왜 들어오셨죠? 전 오자마자 발 씻었어요 조금트 드레... 나가세요 나가세요 제방 들어오지 마세요 진짜 음. 미안한데 먹건아닐데또 쳐먹었냐? 뭘 먹어? 손 뭐야? 왜손 주먹질 없어? 아아아아아아 아니! 정력 안 걸음? 네? 지금 라면 뭐 먹고 있는 거야? 아니 이제 하다 하다 생라면까지 먹어? 생라면이 존 네. 맛인데 그치? 대박 응. 내 <웃음> 내 들어오지 마세요. 옷 갈아입는다고? 진짜 미안한데 이건 내 짐이 아니야. 다 여주가 어지럽. 아, 내 그렇구나. 짐은 이거밖에 없어. 내 짐은 이거 뿐이야. 물어 물어갈게. 나 이거. 아. 왜? 아. 어? <웃음> <웃음> 이거 많이 이거 많이 짧은나 저 뭐해? 뭐해? 아니요 한번나 이거 잘, 잘 어울리는 거같은 이제 하다하나 어, 반바지를 안 갖고 왔거든요? 근데 유진이 가야 유진아! 이거 내옷인거 같은데? 야! <웃음> 너, 너, 내 옷인 것 같은데? 너무 짧아 정훈아 왜? 아니 너무 너무 많아 바로 이트레비 들어가는 거야 아니, 이거 너무 느낌이 심한데? 너무 심해 그래, 그래, 그래. 왜? 나나나 나, 여자옷 많이 먹었잖아. 야, 이제 내가 나... 이제 이제 주세요. 아 너무 편해 가지고. 나그 이거 이거. 네. 어 이거 이거. 왠 <웃음> 손해 보는 거 같지? 킹 받지? 나너옷 뒤진다. 나너옷 뒤진다? 내옷 뒤진다고? 어. 내옷 없어 여기. 이럴 줄 알고 다 빼놨거든요. 누가 누가 건드릴까 봐다 숨겨놨어요. 응. 음. 나도 몰라. 에 아, 없어요. 아 그리고 왜 자꾸 제방 들어오세요? 발 씻었어요. 아, 저 아쉬워. 저저발 저 씻었어요. 아. 자기 하나 나이지는거아내 방? 아, 우리가 들어가지말아어 오, 내거 빨래 썩은 데거왜나지 빨래 좀 잘못 돌린자 어, 어, 어, 어, <웃음> 빨 어, 어, 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이거 빨래 해줘. 어, 어, 어, 어, 어, <웃음> 이거는 진짜 안 나, 정은아,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나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거 어, 거 어, 어, 아 어, 어, 어, 형아 형아 이거 형한테 좀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진짜 쟤는 안돼 아 진짜 쟤 안돼 아, 그쵸? 바지어치마 저거 딱 주는 공주에 걸맞는 옷인 것같은요 <웃음> 오! 입어봐! 이어봐 배워보려고 내놔 오, 내놔 이씨. 진짜 오? <웃음> 아! 얘봐요! 아 이렇게 잘 찍일 수 있어? 내잠옷이라 <웃음> 아! <웃음> 둘이 둘이 합쳐야 되겠다. <웃음> 합체. 합쳐! <웃음> 아, 이크네 크게 나왔네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냄비가 탔다 아 그래서 탄 냄새가 났던 거 n 나 t going t 아 get it. I'm not going to get it. I'm not going to get it. I'm not g o i 라고 <웃음> 어아 어? 잠깐만 옷만, 옷만 바꿔 입은 줄 알았는데 성격도 소녀 소녀 해줬잖아 야 벗으라고 빨리 내가 벗겨? 내가 벗겨? 살려주세요 너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 살려주세요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좀 도와주세요 소녀한테 지금 뭐 입이 짜꾸 그러시는 거 공주야 공주야 식사 <웃음> 아니 저거 이거 먹지 마 진짜 맛있게 꼬들면이다 나도 안먹는다며 어? 오빠 안 먹는다 어디 젓갈을 렸지 이거 뭐 그래? 음 라면에 또 여기 여기다 아 먹어야 되거든 뭐? 난 여기 아까 아까 거 말고 이거 먹을 걸아 아까는 물이 많아서 가지고 나는 오빠 라면도 발 끓여 어떻게 해야 돼? 야넘어으려고 끓인 거 아니었어 그리고 아까 내라면은 라면도 발거이면 어떡해? 야너 많이 먹어 <웃음> 지금 무슨 민정이 했구나?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지금 <웃음> 아니 식사하지마 밥좀 먹어라 이게 뭐냐? 응? 아, 식사하지마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아, 아, 그, 그지맛이 저거 그거, 그거 먹으면 진짜 양심도 없는거야 양심도 없다 진짜 아까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내 끝만 끝끓었는데 진짜 아, 면치 맛있지? 음. 네. 어? 유진아 너바디에다가라면올렸어 아 아, 아, 아, 아. 유진아 어떻게 해? 너바디에다가 내옷 입지 말고 복구 입어 너 빨리 이거 모슬리기 뭐 전에 이거라도. 아, 저 진짜 아니 남자들이랑 사는 건지 돼지 새끼들이랑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음. 내가 돼지 새끼야? 연주한테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너? 아니, 연주는 여자야. 나 여자야. 에이 근데 저 지금 밥을 먹어가지고 화장실 아, 바... 좀 갔다와야겠어요. 아내빨야저 화장실.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조금만 진정해봐. 야 빨지. 화장실은 빠요. 화장실은 빨지. 아저씨? 거기서 똥 싸는 거야? 어너 지금 내 바지 입고 똥 싸는데 내 방에서도 똥 싸는 거야? 어. 제가 이리플라우스 하... 하... 제가 리플하우스에 들어오기 전에 거... 남자들 똥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똥냄새 맞지 않게 하나씩을 두 개로 해달라 근데 지금 제 방에서 싸고 제 옷에서 가똥 냄새 가 아! 아! 어, 여기가 더 똥이 잘 나와요 왜 어, 그래? <웃음> 아 뭐하냐고 야, 유준호 겁 많아서 무서워. 저라똥못 싸.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언니 내가 이거 리폼 해줄게 아, 좋아 가위로 일단 썰어야 돼. 나..나..나..나..나..나..잠고 그러는데? 에그식욕감이잖아 안돼 안돼 식용감이라 하지마 <웃음> 아니 그 지금 김치가 묻은 가위로 내 옷을 자른다고요? 아 그럼 김치 말고 공주한테 힘세니까 뜯어달라고 하자 어? 아, 아니 근데.. 아 근데 이거 노릇어 공주야 <웃음> <거야>? 여기에 <웃음> 조금만 방꾸만 뜯어주라 어떻게 찢어봐 어들 아무데나. 아 왜? 아 왜? 아 더. 아, 나 추워. 아니 이거 입으면 되잖아,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입어준 거 아니야, 짧은 옷들. <웃음> 아니, 내가 그렇게 방방 안 뛰어났으면 애초에 추울 일도 없자, 잖아덜일도 없잖아. 어, 어, 네가 뭐? 네가 안 쳐쳐왔으면 됐잖아. <웃음> 응. 넌 조용히해. 라면 두개다 쳐먹어도. 아, 애초에 거. 너가 라면 안 부렸으면 되잖아아 여기서 무슨 이상한 냄새나? 먹을래 그 유준호 땀 냄새야. 아 이거 파도기다. 다 가지고 와. 어? 여기서 <웃음> 어떻게 벗어? 아니, 입을 입을 아니 입을 벗을 수 있지 남의 옷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당신이 벗으요아 아, 여기서 어떻게 벗어? 그러까 아니 아니 우리 이거 이거밖에 안 입었어 아, 저 우리, 이거밖에 안입었 우리 팬티도 안 입었어 아, <웃음> 브라색이야어 언니는? 아? 나 검정색 너는? <웃음> 나 무지개색 어 진짜? <웃음> 어 미안 유지 문자 끄다 <웃음> 어? 문 열어 문 열어 왜요? 무슨 일리야저 지금 핀, 저 핀토 상에서 지금 쉬고 있었어요 왜 그러고 오요 근데? 뭐 되게 수상한데? <웃음> 아니 되게 수상하게 계시는데요? 아니. 쟤는 뭐왜 저러고 있어요? 자꾸 여자방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지 마세요. 아, 우리 가족이잖아요. 한... 아니. 뭐야, 쟤왜 저러고 있어? 승민이 건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아니, 이렇게 여자방 막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돼. 어이... 아니, 진짜 들어오지 마. 여자방에 그렇게 들어오면 안 돼. 맞아. 맞아. 아니, 아이 아, 진짜 있어 나 진짜 있어 오늘 아침에 제가 자기 전잘 때는 여자들이 보통 노브라로 자거든요. 근데 아, 노브라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너, 너는 이제 출근 준비하고 있어 나이 새끼 이 새끼가 나를 깨우는 거야 일어나라고 그래내가아 알았어 일어날게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가려는데 갑자기 이불을 휙가쳐치니까 나의 그냥 민낯이 이렇게 서 내가 이렇게 횡급히 누룽지로 그, 이렇게 안았다 누룽지로 이렇게 안았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누룽지도 확 가져가 가지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 이다가 일어났대. 이랬다니까요. 어, 씨, 여자애들 배려가 하나도 없어. 그럼 배려 있을게. 네. 네. <웃음> 이, 이걸로 풀렸다고? <웃음> <웃음> 이걸로 풀렸다고? <웃음> 너무 바지나봐서. 아, 진짜 미안해 너무 엉망으로. 진짜 그런 말좀 하지마. 진짜 조금 아니, 진짜 미안해 이거이 볼록 튀어나온 거. 여기 너숙이 너무나 우리가 더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뭐냐 여기? 이거 이거 다 얹을 거야. 그니까아 진짜 더럽다. 어, 그럼 나좀 정리 좀 해서 봐봐. 미야자나 저기에 내거 없어. 어? 뭐라고? <웃음> 진짜? 아니 내나 여기 있는 여기 여기 내거 카스터밖에 없어. 아 진짜? 진짜로 나눠 볼까 한번? 아 이것도 내 거. 진짜로 그 정도면 돼?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웃음> 진짜 <웃음> 그 정도야? 어, 너무 나쁜데? 아니 근데 여기 있는 건다 연주 거임. 아 그래. 방금 내가 엎었어. 할말 아. 없어. 음. <웃음> 아 여기 내가 그래서 이거 열어 놓은 건데 여기다 넣으라고어 대박. 센스. 음. 음. 이거 그리고 어제 정현주가 먹고 잔다고한 맥주 인데 하나도 안 마시고 자. 카스라고. 안좀 마셨거든? 야, 그거 그액좀 아직도 있는 거야? 어. 카스라 아, 진짜 내 속이 진짜. 아유. 이거 지 말라고 아 <웃음> <웃음> 아. 아.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대표고 싶어요. 진자로 <웃음> 좀비좀비 좀비. 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니 그거 그냥 입어도 돼 다른 남자의 살까지 묻은 옷을 못 입어 내가 다른 남자너 이제 아주 영동이를 우리 남자라고 칭한다 <웃음> 정훈나 너도 잘한 거뭐 있어? 내 라면 훔쳐먹고 내 옷에서 라면 흘리고 어? 또너 여자랑 불쑥버스 들어오고 내가 항에똥 싸고 이 바지에 똥냄에 묻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입어? 에어컨 불쑥불쑥 22도로 나추고 아직도 22도 아직도 22도야 어?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좀 집에서 미안한데 이거 입어야 돼 이거야 되고 그렇게 마루에서 좀비 놀이 같은 걸 하니까 더우니까 에어컨 을 키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24도로 있으면 돼 유진아 왜 와봐 불좀 꺼줘 아씨 우리 우리 우리 불끄고 그냥 나가자 이 여주비 여주씨 이겁 많아가지고 혼자 잠못잡 내가 잘자불까보니까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거보다 면 무서워서 못 자.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무서워서 못 자. 무서워서 못 자. 내일초에야 돼. 불어져있지야 뭔다고 일초에불켜져나 짜증나서 못살겠어요 진짜로. 가죽 같은 직구사. 이 가죽 같은 아직... 직구사 언니. 나저 방에서 안 된다고 명 얘기했다. 너 응. 누가? 아니 아니 아니 안자나안 앉아, 앉아. 아, <웃음> 자. 그냥 안을 거야. 자아 너 오늘 이거 미쳐나가지 않았어? 너 지금 방안 씻고 양말 신고 침대에 누운 거야 혹시? 아, 아, 아, 아. <웃음> 엉덩이를.. <웃음> 엉덩이.. <웃음> 엉덩이 <웃음> 아, 그래서 세무장 졌어요 저쟤 꺼주세요 카메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저, 저 진짜 진짜 대박이다. 빡쳐요 그래, 진짜 빡쳐요 처리네. 와 너무 충족적이야 언니 난이 방에서 자지 않을 거야 그래 아, 게이득이야? 아니요. <웃음> 남자들이랑 사는 거 어때요? 아, 진짜 진짜 안 맞아요. 진짜 너무 불편한 게 많고요. 어때요? 뭔 얘기해, 남에서 집 앞에서. <웃음> 저 진짜 남자들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진짜 원래 이래요? 아, 그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좀 힘든지 좀 여쭤볼 수 있습니까? 1번! 노브라, 노브라로 다니기 불편함. 음. Uh -huh. 그리고요? 이번 남자들의 배변 활동이 너무 왕성해서 똥냄새 맡을 때 구역질이나 그리고요? 세 번째 남자들이 자꾸 개뻘짓해서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에어컨이 항상 풀 가동되어 있어. 이렇게 지금 남자들이 자꾸 쳐먹는 게 어디서 21도 돼있아 그리고 사번뭘 봐? 밥 먹었다고 해놓고서 라면 끓이면 또 옆에서 또 쳐먹음 지네가. 그리고요? 그리고 똥상 인정. 그리고 또 똥상. <웃음> 그리고 똥냄새 나 인정. 그리고요? 그리고 옷같이 입으려고 오, 괜히 신기한 옷 많다고 지네가 뺏어 입음음 그리고요? 없어요 아, 자! 자! 여태까지 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때 그런 불편함을 알아봤는데요 네, 저희가 실제로, <웃음> 그러진 <않아요. 웃음> 실제로 그러진 않아요 실제로 그러진 <웃음> 않아요? 아니 나루면서 처음 해봐 <웃음> 여자랑 사는게 다들 처음이다, 처음이겠지 그래서 사실 오늘 한 행동은 진짜 내 인생 버킷리스트였어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규칙 같은걸 정해야겠어요 어 좋아요 그 다음에 어? 리플 우리 식구들 다 오면은 응. 규칙을 만듭시다 어 좋다 저는 이대로 못살아요 어 좋다 좋다 규칙 좀 괜찮네 그래 이렇게 맞춰나가는거죠 아, 살아가는게 이방깥이 네. 존나 네. 괴로가고 아, 아니 각기 다른 인생을 다 살아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냄새 먹는 하나, 하나 담다 똥냄새 나면 가서!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오케이, 웃음> 이 멍청아 멍청아 그랬을 때안했 날면을 그래? Just the way you like e t h e way you like it Oh yeah you like it The way you like it now Yeah you like it The way you like it Oh So good, so f